네 안녕하세요 공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바로 오징어랑 닮은 한치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왔습니다 여러분 한치 시즌이 돼가지고 한치 선상배를 타서 한치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한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오오 오우... 머리가 리밀게 난장마 안장만... 죄송해요 원래 이거 포기한지 오래됐어 자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로 한치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또 한치 고수 두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야생 빵해요 <웃음> 아, 이사람 제주도 오면 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셋시사 한치낚시에 배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얘기 한번 가시죠 오오. 크기로 할까? 말이 쓰로야지 말이 쓰 엉덩이 막기0원 먼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나 벌써 한대 <웃음> 자 여러분 그래. 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빨리 내려오세요 아, 형님 나이가 마흔 네씨요 마흔 44. 네어요 빨리빨리 민폐 민폐 여러분 <웃음> 배 타면은 조끼 무조건 먼저 입어야 돼요 법적으로 조키를 입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숙룡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아드님이 구독자여가지고 너무 귀엽지? 나 어렸을 때랑 비슷해 갈 거야? 안녕 하고 가자 <웃음> 조심히 가까망 <까방> 형님보다 낫다 <웃음> 형님 왜? 저희 멋있는 포즈 하나 해주세요 22살처럼 마 마음 내 말고 네? 아 60이다 60형한번 <웃음> 해봐 <웃음> 맞아 잘했어 너어18 <웃음> 그럼 너 해봐 <웃음> <웃음> 남자, 다 남자. 자, 여러분, 오징어랑 한치랑 굉장히 비싸게 생겼잖아요. 근데 한치랑 오징어의 차이가 뭐냐면요. 한치는 다리가 굉장히 오징어보다 짧다고 합니다. 다리가 뭐 3cm, 한치 정도 된다그래서 한치라고 부르고, 오징어는 좀 다리가 길다고 해요. 저거는 왜 펼치는 거야? 물의 저항을 느껴서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자, 여러분 보시면 아까 천이죠. 저렇게 펴지는 겁니다. 조류를 따라서 이제 배의단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채비를 보시면 봉돌이랑 애기 쓰는데, 이게 뭐냐면, 합공치를 이렇게 와이어로 줄줄 감아가지고 했거든요. 이러면 냄새가 좀더 나서 애들이 잘 문다고 합니다. 리은 그냥 베이트리라고 여기 수십 수신... 있거든요. 여기 수심이 어느 정도 나와요. 여기? 모르네 <웃음> 보통 좀 꿀팁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어등을 켜면 한치들이 부상이에요 아, 근데 베이트피쉬가 지금은 집어등을 켜지 않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아, 지금부터는 배가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포인트에 내 채비가 떨어지는 아,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있던 한치들이 한 마리씩 물어줘요 아, 선생님 한번 한 보여주시죠 <웃음> 바닥에 채비가 떨어지면 바닥에서 세바퀴 내지 네 바퀴를 감아서 봉돌을 살짝 띄워줍니다 필요한 액션이 있나요? 한치는 액션을 절대 많이 준다고 잘못 물지 않아요 어? 요어오어오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그어요 아, 아, 정말 이거, 아니, 솔직히, 아 솔직히 솔직히 액션, 괜찮아요 야, 야, 액션 중독인데 액션 아 액션 중독 아, 아, 아, 정말 간단한 액션은 이 상태에서 곱해지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맞다 내렸다 뭐야 벌써 뒤에 나왔는데? 제가 먼저 잡아야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방금 곱해지를 한번 하고 나면 또다시 5초에서 10초 정도는 스테이를 기다려주 한치는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해아 한치낚시는 보는 낚시 내지 무거움으로 내가 느끼면서 잡는 낚시 낚시대 끝이 흔들리면 한치가 물려있는 거 물렸는데 다시 내려버리면 빠져요 텐션 유지가 정말 중요해 죄송한데 사연이 혹시 안 잡혀가지고 계속 말씀하신거아니에자 지금 또잡으 신문 누군데? 왔어왔어왔어왔사이 괜찮아요 이 괜찮아요? 어 닌닌할 어, 때는 도중에 그 쉬면 안 됩니다 아 쉬면, 쉬면 안 돼요? 아. 괜이 틀리면 아. 바로 빠집니다 아. 이거 올라오면 누구 거예요? 두 번째 아. 자리 누굽니까 여기 저입니다 아, 아유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수했습니다 일수했습니다 이제 한치 다 올라왔어요 오오오 이야 너무 큰데 와 이거 와이거는 어디다가 킵하나요? 어창에다가 넣어고 살릴 겁니다 사무장님 저희 사장님 너무 작은데요 이거? 아유 아니 <웃음> <웃음>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아, 그냥 떨고 와. 수심 내려가죠 자, 요거 그냥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한세네바퀴딱 감으면 돼요 왔어? 왔어? 헤헤 <놀나봐 놀나봐> <놀나봐> 채채채채 <놀나봐>. 왔다, 왔다, 왔다. 거 아니야? 어, 모르겠어. 선장님,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웃음> 어, 선장님, 이거 어때요? 이거 잡못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어, 눌렀다. 어, 물었다, 물었다. 꾹꾹 누르네. 입질이 와 근데 이게 그렇게 안큰것 같아요. 자, 아, 아이고, 작다. 아싸, 1등 현재. 선장님 것까지 <웃음> 두 마리. <웃음> 내가 잡았지롱. 어, 알려줄까, 잡는 법. 안돼. 자, 여러분, 제가 처수했습니다. 저두 마리죠? 한 마리지? 에? 한 마리 할게요 <웃음> <웃음> 형님 아, 컴퓨터 앞에서 하듯이 하면 안된다니까요뭘 그렇게 흔드세요 계속 지금 왔어 왔어 어 왔다 왔다 왔네 왔네 왔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선배로서 와. 얘기하는 건데 참 잘하고 있어요 <웃음> 야 무겁다 이거 연 어, <웃음> 들고 왔어요? 나이. 우와, 오 나이스 겁나 큰데? 오 대포한치입니다 대포한치 어 대포한치예요 크게 비겨 크게 비겨 여러분 엄청 크죠? 와물 가득 차 있는 거봐 어, 아, 아니 하지마 하지마 오, 하지마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어우 야와 얼굴 어떤 방향이야 안돼, <웃음> 아, 여러분 지금 까만니도 잡고 저도 잡고 하니까 아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복원 계속 못 잡았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현나님 <웃음> 뭐가 문제예요? 아, 아무 문제는 없는데 <웃음> <웃음> 왔어 왔어 왔어 저 지금 엄청 커요 와 이거 미쳤나 제주도를 걸었어요 아. <웃음> 저는 바닥 걸었어요 바닥 아. 자 한치야 어 이따, 이따, 이따. 올려 올려 올려 자, 올려 올려 한치 한치 아. 이제 내가 형이 잡을 줄 알았어요 이 <웃음> 뭐예요? 제가 말미잘 잡은 거예요? <웃음> 오 뭐예요? 사 있어 이거 잡은 사람 있어요? 청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이런 걸또 해냈네요. 와 이거 움직인 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말미잘요저 멀리 거죠? 말미잘 손맛 좋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진짜 경쟁. 이제 일대일대 일이에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쳐, 쳐, 쳐, 쳐. 아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 잘했어. <웃음> <웃음> 있는 거 같아? 없는 거 선생님? 없는 거 같아. 여러분 이제 집어는 켠다고 하시거든요. 저 뒤에 있는 불빛 이제 들어올 거예요. 맞춰서 동시에 얼굴 <웃음> 켜자라. <사람. 웃음> 어디? 귀 옆에 들어왔죠? 견다 개오네. 자, 여러분, 이렇게 집어등 다 켜졌는데 해가 지면은 이 집어등이 엄청 밝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전경이나 이런 애들 올 겁니다. 그럼 그거를 먹으러 한치들이 와서 더욱더 잡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 보시면 저런 불 켜져 있는 배들 있죠. 거의 다오징어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십니다, 소유자. 오, 야. 집어등을 키니까 오고 있습니다. 오, 야. 왜, 왜? 왜, 왜, 왜? 아, 아, 네. 걸어, 걸어, 걸어. <웃음> 자, 얘네가 이제 베이트피쉬를 먹으려고 점점 위로 급부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사 28m 있다가 지금 아, 10m 올라왔어 또, 또 왔어?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야. 커? 말미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야 이게 안 감기네 그렇지 왔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뭐 왔다 오, 오, 두 나도 두 마리야 나선장님두 어, 마리야 오케이 두 마리야. 꼴찌 꼴찌, 꼴찌. 야야또 왔어 채채채채 갔네 갔어요 뭔 소리야 있는데 없죠 없죠? 없습니다 <웃음> 우와 날치 날치 우 개쩔죠 이게 지금 다 날치에요 우와 금 날르네 아예? 하늘도 날라가 그래 미치 마세요 <웃음> 왔어몇 미터에서 왔어? 야, 38m 보강 잘하네 저번에 갑오징어도 후반에 잘하더라고 보강이 네, 잡으면 끝나 그냥 일부러 놀린 거야 알지? 이형못하더라고요뭐 <웃음> 왔어? 샵다 우와 우와 우와 잡으면 대물이네 몇 미터에서 왔어요 몰라 그냥 잡혔어 <웃음> 이 액션이 좋아요 랄라리 액션 <웃음> 까마귀 님이 큰 것만 잡으니까 또 따라 해봐야지 왔어 맞지?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맞지? 나도 왔어 더블이틀 아나 별로 안큰것 같아요 대결 대결. 내가 더 크지? 이야 제꺼 선장님이 엉덩이 한번 때리기 어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 뭐야 뭐야 자거 자자좋겠지태네이더 <웃음> 크다 자선장이 자. 자. 아. 기운 받았다 아, 왔어? 와 바로 왔어 이번에도 커요? 아, 몇 미터? 몰라 <웃음> 계속 그냥, 그냥 잡아 빠졌나? 아, 아, 아, 음,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갈치 갈치 갈치 갈치 갈치 크다 이거 삼지 되겠다 여러분 갈치입니다 이거 한 삼지 되겠는데 역시 방생? 이거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대상원은 한치니까 패스 오케이 왔어? 왔죠, 왔어? 선생님 온거 맞아요? 잘 모르겠어 <웃음> <웃음> 있는 거 같아 있는 거 같아 나 보여주세요 <웃음> 와 아요 아요 야야야야 오징어다 오, 어 오징어다. 오징어다 자 여러분 오징어 차이가 뭐냐면 일단 훨씬 더 다리가 길고 지느러미가 왜, 짧아요 오, 한치는 몸의 7 0가 지느러미고 얘는 3 0가 지느러미라고 합니다 유식한데 네이버 봤습니다 왔어 보여요 모르겠어 아야 야왜왜왜 거기다야 나 있어 역시 왔어 가만리 있어 어 맞았나 걸린 같 아, 우리 둘이 잡았구만. 자, 여러분 보고 형의 새로운 액션 방법인데 여기 줄 잡고 이렇게 세번 하고 넣으래요. 그럼 무조건 뭔데요? 오 왔어 왔어 왔어. 보라 보라. 여런 재미라니까. 리발 리발 리발. 대기. 왔어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잡으라. 아, 아 나는 무슨 보고만 잡아? <웃음> 왔어요? 아, 와, 와 진짜 큰 것만 잡네 거안 어, 잡아요 <웃음> 그렇지 오우 무거워 무거워 왔다 야. 자, 바로 잡았습니다 어. 맛있네 <웃음> 바로 킵하도록 할게요 킵 그냥 걸어놨었는데 여러분 얻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데 근데 손맛이 전동릴 없으면 은 계속 하기 빡셀 것 같아요 저번에 가징어 올릴 때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힘듦이에요 자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왔어 완전 대포어 크다 그가... 우와 우와 우와 대포다 대포 델포. 저 뿌듯해하는 표정 봐아 <웃음>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어나 왔다 왔어 엄청 커 여기가 엄청 큰데? 야 왔다 왔다 왔다 우와 자 붙어 봅시다 저 몇이에요 선생님? 33 네. 저는 몇이에요? 35아 일로 아, 와 굿방 아, 하세요 <웃음> 좋다? 에헤이. 에헤이. 에헤이. 자 다시 떨궈 버려. 뭔가 온거 같은데. 그렇지. 입질을 어떻게 알았어? 다 알자 이제. 야. 자, 아, 아이고 좋다. 자 다시 던져 버려. 역시 낚시가 잡히면 재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집에 가고 싶긴 해요. 집어 등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 다탈것 같아요. 형님 입질았어요 입질. 입죠. 잡았다. 잡았죠. 나이스, 나이스. 그럼 어, 또컷또컷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작다 아, 아, 아. 30 30 30안안 아, 안 잡아요 아, 그럼 이거 방생 하셔야죠 <웃음> 자 킵할게요 제대로 잡았다 아, 오늘 하드 캐리 보고 또 왔습니다 오오 어. 어, 잠깐만요 뭐야 목무를 해목싸를해 쌌쌌 까망니 형님 몰래 목에 붙여 목에. 목에 내가 시선 돌릴게 저기 왜? 날치 보세요 날치가 너무 예뻐서 계속 구경하고 있었지 안마 좀 해드릴게요 아아 아, 느낀다 느낀다 왜 오징어 잡는데 안 왔어요 저기 지겨 엄청 많이 지 그러니까 아 진짜 보고 많이 잡더라고요 형님 근데 구레나루 좀 자랐어요 뒷목까지 자랐네요 아 진짜? 역시 멋있어요 롯됐다 저형 싸움 잘하는데 <웃음> <웃음> 아또 올렸어? 흔적 우와, 샤, 다 잡았어요 귀때기 다 잡았어요 아, 다 잡았어요 진짜 와, 얘네가 그래도 다행히 먹물이 아니네요 물을 쏘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또안 잡히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어? 집에 갈까? 나 아, 밥도 줘요? 김밥하고 한치회하고 한치회요 아, 한치 김밥이랑 김밥. 야 한치회 먹어봤어? 아니 안먹어장 찍어가지고 김밥에 얹어먹어 야. 야 혼자 봐한주 왔어 한주 <웃음> 다리만 가져왔어요? 네. 이거 먹어도 되잖아 진짜로 어, 네. 보고이 이거 다리만 잡아왔거든요 제가 먹어볼게요 짠 초배를 한번 먹어볼게요 야 달아 와 솔직히 초코파이 먹어서 달진 않아 <웃음> <웃음> 선생님 수금하러 왔습니다 수금요 수금 아유. 상장님 <웃음> <웃음> 혹시 얘도 심해돼요? 심해 가능해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여기를 강하게 때려도 당수? 심해가 돼요.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찌르는 것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 거기 자르면 돼요 그냥? 네, 자르면 돼요. 아, 아 뭐야 아안 찌르고 잘라도 네, 네. 되는구나 한번 해봐 근데 너무 강하게 하면 분리된다 어, 분리되어도 심해 아니야? 미안해 어. 야싹 사브라, 야스 사브라. 채채 채! 채, 채. 아예 좀, 오, 좀 바로 당수 가세요. 가니다자 바로 라삭사 하브라. 야 다리도 해봐. 다리. 다리 한번더 치면 되지. 라삭스. 어. 네. 아, 네. 아 미안해 미안해. 나 나지 마. 이렇게. <웃음> 라삭자 네.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회를 떠줍니다 얘네 손질을 그냥 내장 벗기고 이 끝이죠. 내장 벗기고 껍데기 벗기고 끝이에요. 아, 아, 간만에 왔습니다. 저. 아, 아, 아, 야 사이 좋죠. 집집 되게 잘하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평소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게 언발란스하면 바로 입질이요. 아, 에 엄마 두고 입질 입질 입질 구라. 아, <웃음> 잡겠다 진짜로? <웃음> 바로 번지. 자, 여러분 제가 연속으로 두 마리 잡았으니까 밥 하시는 거도 한번 볼게요. 와 이렇게 일일이 다 챙겨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려고요. <웃음> 아 쎄스 사장님 너무 유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거 돈 받고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내고 어, 진짜 저희가 돈 내고 근데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아, 미쳤어요 와 자, 여러분 이게 한치회 김밥인데 바로 먹어볼게요 김밥에 한치 딱 하나 말아가지고 바로 추베르. 와 진짜 맛있어요 야, 저도 빵이가 얘기한 것처럼 한치회랑 한치. 추베르 음야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자 그러면 지금 다 추배를 때렸으니까 마지막 스파트 올려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혜 개 보고 싶어요 은혜 보고 있니? 성훈이가 꼭 이런 거는 편집해버리던데 너한테 개 처맞으라고 성훈아 이번만은 편집하지 마라 진짜 진심이다 여기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은혜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 성훈아 여기까지만 딱 편집해 뭔지 알겠지? 저럼 입질 온거 같아요 그렇지 우 오징어, 오징어, 야, 오징어. 자 여러분 오징어 잡았습니다 오징어. 네, 조심해 조심. 와얘이 드러낸 거 보이시죠 지금 오징어가 굉장히 싸나와가지고 외국에는 홈볼트 오징어라고 1.5m까지 자란 오징어인데 어. 개를 잡다가 스쿠버들이 많이 죽는데요. 아 진짜로? 그만큼 오징어가 싸납고 육식성입니다. 자, 여러분 오징어 바로 킵할게요. 와서. 와서. 빠이. 와. 자 여러분 이제 어느정도 진짜 한 70%는 아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거치를 해두고 소리대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물살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언밸런스로 지금 요 일정한 이거랑 좀 다르게 오면 그때 참.. 어 지금 지금 에헤이. 아니 이런 <웃음> 네, 식으로 사람들 다 낚으면 됩니다 <목소리> 자그러면 지금 집어등을 끝에 한세개 빼고 껐거든요 자왜 그러냐면은 집어등을 많이 안 키우면은 얘들이 풀만층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건조올리기는좀 수월할 것 같아요 지금이 피딩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계속 잡아볼게요 선장님 근데 끄면은 애들이 상류로 올라오는 이유가 뭔가 깊숙이 있던 베이트피시들이 갑자기 환했던 불빛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상추로 올라오면 아 올라오면 오징어나 한치가 그늘진데 숨어있다가 위로 부상해요 같이 자, 아, 먹으려고 거기 활동하려고 아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또 경력 많으신 삼촌분들한테 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스킨 하고 들어가서 보신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왔어요. 9매다 <9m! 웃음> 어우 지금 시야 나쁘지 않네요. <웃음> 왔어요. 어유. 네, 네, 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방금 들으신대로한 시간 쉬근 왔습니다. 복귀해서 조감로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개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갈치 다 뜯어 먹었어. 어유 어유 갈치 뜯겼네.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는데 자 요거 이제 나눠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고생했어요. 뭐라고? 운동이 짜이짜.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치를 잡아왔습니다 아, 한치 내말이네 자 여러분 이 오징어랑 굉장히 닮은 한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오징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 귀입니다 보통 오징어는 이 귀가 굉장히 짧아요 몸통에한 30%를 차지하는데 이 한치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뜻이 왜 한치냐면요 다리의 길이가 오징어보다 훨씬 짧아서 한치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한치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맛이나 이런 거 차이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고합니다자 그래서 오늘 은혜 친구들로 뭘 만들 거냐? 바로바로, 바로, 바로, 한치 순대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자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양양 석초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아바이 마을에서 파는 오징어 순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징어 안에 소를 넣어가지고 잘라서 파는 게 오징어 순대죠 근데 저는 오징어 말고 한치 순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들을 먼저 손질을 해줘야 돼요 이 오징어 안에는 내장을 같이 먹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원래 오징어 손질 할 때는 뒤집으면 여기 공간이 나오잖아 여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거를 싹 들어내면은 같이 내장이 나오거든 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를 가위로 자르면 안에 소를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좀 다른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아 뜯어 오 맞아 어떻게 알어 근데 살살 이렇게 돌려서 딱 하면은 이렇게 내장이랑 같이 나와 자람 그리고 갑오징어는 갑이 있는데 요한 치에는 요게 있습니다 이거 약간 장난감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저는 처음에 오징어 손질해 봤을 때 오징어 조물주가 여기 안에 장난을 쳐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사실 갑오징어 갑은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요 칼슘제 역할로 해서 근데 얘는 뭐 사실 별 쓸모가 없다 그래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종이비행기처럼 날려도 될거 같아 그거는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돼 일반 <웃음> <웃음> 내가 봤을 때는 어? 일반, 일반. <웃음> 일반이야? 자, 여러분, 일반 당첨! 자, 여러분, 요 안에 이제 소를 채우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어, 이거 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아니야. 오줌보야 <웃음> 네. <웃음> 영상 밥 먹으면서 시청하신 분들 아, 굉장히 많잖아. 아, 로줌보 아, <웃음> 아 그럼돼 여러분, 여기 내장 이쪽 위로 있죠? 싹쭉 그냥 잘라줍니다.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눈날도 제거를 해줄 겁니다. 자, 이거는 자인 아니니까 그냥 좀 뒤에서 찍을래? 뭐 보이냐? 내 네, 여기 잘라도 모르겠다 뭐 보여? 자 반대편 눈도 라사 자 여러분 그리고 다리 사이 보면 라갈 있잖아요 쭉 빼서 덩어리 채로 빼줘도 괜찮아요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 문어 잡았을 때 문어가 그렇게 <웃음> 물진 않잖아 근데 오징어류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오징어는 잡잖아? 아 이게 입이 나와 아예 어... 물라고 다리랑 이렇게 아 너네? 너는... 내가 뭔가 여기 오징어 입 같아 뭐가 오징어 입 같아? 너를 위해 모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웃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웃음> <사야 돼서? 웃음> 아! 자 여러분 이렇게 오징어는 잡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저기 어디 뭐 아이스란인가 영국인가 어디 스웨덴인가 이탈리아인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일본인가 어디서 홈볼트 오징어라고 1 5 m 대왕 오지를 잡으려고 낚시배가 출동합니다 근데 그때 그런 지식을 모르고 스쿠버 하시는 분들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다가 먹어 오징어한테 먹히는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걸를 낚시로 잡는 영상을 봤거든요 배 위에서 오징어 이만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동맹이쳐 근데 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 야!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딱 로추. 다리가 로추도 막이 났네 암거일 수도 있잖아 로자좋습니다 얘네가 이걸로 먹이 사냥을 해요 퉁 치고 가가지고 먹는 그렇게 사냥을 하는 애들인데 상식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추를 딱 해가지고 라삭 거세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손질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나머지 두 마리도 똑같이 손질해 줄게요 라삭 라타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으면 은이 안에가 지금 더러울 거예요 먹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죽을 딱 들고 호스 그냥 팡 이렇게 그냥 가글하듯이 어, 아 <웃음> 샤워했네. 진짜 생각도 못했어. 아. 와, 씨. 이거 수압센거 봐요, 여러분. 아, 안 돼! 자, 여러분, 오징어 여기다 싹다 넣어주고. 어, 씨. 어, 안에 뭐 나오지? 어. 이게 여러분, 안에 잘안 빠지더라고요. 손질을 해도. 그래서 요거를 빼려고 계속 씻는 거예요. 물 버려봐. 자, 마지막으로 멀리서 한번 조이자. 하나, 둘, 셋. 호수야도도도도도 자다다다다다다. 매일 하는데도 방금 거는 뭔가 쑥스러웠어.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뺐으면 은이 상태로 두고 자 이제 안에 소를 만들어줄 건데 실내에 들어가서 소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넓은 볼자 여러분 첫 번째 재료 바로 소면 소면이 왜넣너 당면을 넣지 자 여러분 당면이 넣라 근데 당면 같은 경우는 좀 끓여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당면보다 소면을 좋아해요 소면을 부셔가지고 너 소면 부셔가지고 이거 요리해서 먹어봤어 진짜 개맞이 개꿀이고 너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넣은 게 낫잖아 <웃음> 아니야 넣을 거야 자 여러분 소면을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도 안잘게아 잘게 해야지 촘촘이 박힌 느낌으로 가야 돼 이거 진짜 재밌다. 은근히힘 개세 보이고. 브라차차. 자, 그럼 다음 재료는 바로 다시 찍게. 어, 찍어. 아, 아. 아, 잠깐만. 다시. 아, <웃음> 어, 어, 어, 찍어. 그렇지. 가만히 있어. 그렇지. 대파 리빨래끼야 브라상, 로아상, 로아상. 담네 라코로 자, 다음은 바로 내 거보다 아주 아주 아주 100분의 1 정도 작은 럭낭노추 그 크다코. 내가? 아니. 내가. 아, <웃음> 어, 알았어. 라사. 끼야호못었는데 뭐, 아, 고추 터져. <웃음>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 라삭하면서 점프했는데 은혜한테 고추가 날라오죠 여기 맞았어요 그지 <웃음> 그래도 하던거 마저 해야죠 <웃음> 라삭! <라사>! 끼야호! <깨아호! 웃음> 자 그럼 다음바로 레지 고기 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라삭라삭라삭 라삭, 라삭. 칼로 다졌어야지 아니지 아니지 난 가위가 좋지 내가 널 위해 사왔어 내가 그거 내가 사왔어 <웃음> 부추 따당땅땅 남생처럼 그 위에만 쓰겠다고? <웃음> 아 그러면 손으로 할게요 이거 은혜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셔가지고 계래너 진짜 싸가졌구나 야 너한테 하겠냐 이거 부추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은혜야 난 머리라고 생각한다며 블루클럽에 데려가가지고 귀두컬라사 귀두컬라사 진짜 희한한 놈을 만났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다음은 링간장 언언 온, 온. 다음은 로그로그로 로그로그로그로 람기름 세핑 람기름 람기름 자다음 바로 토추 아 침켜 갈아침켜 갈아침켜 자그다음 바로 랄갤 달달! <웃음> <웃음> 내가 그럴 줄 알고 원래 맨날. 하지만 여러분, 필살기가 있습니다. 하고, 달달 해야 돼. 내가 일부러. 달달, 바로 했지.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점성을 이렇게 해줄 바로 럼분 소량만 이렇게 딱 넣을게요. 도도도도도도도 더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좀더 해줄게요. 나가 자, 여러분, 이렇게 양을 좀더 늘렸으면 바로 따라가자, 가자. 밀가루는 왜 가져왔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오징어 안에 요 소를 넣기 전에 밀가루를 딱한번 퍼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흔들어요, 한 번. 흔들고 나머지 털어내요. 자, 여기서 은혜씨 질문 드립니다. 왜일까요? 반죽들이 붙지 말라고 아니 아니 반대인데 붙으라고 이 <웃음> 오징어 순대가 빵빵해지기 때문에 썰어을때터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밀가루를 하면요 접착제 역할을 해가지고 소가 잘 붙어있는다고 합니다 르마트 자 여러분 이제 요 소를 이렇게 넣기 전에 요 오징어 다리 있죠? 요거는 원래 한치야 그리고 <웃음> 자 여러분 요 한치 있죠? 요 다리를 원래 잘라가지고 넣은 사람이 많은데 어느 유명한 한 셰프님이 요거를 통째로 넣으면 식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 통째로 라비 인서트 사실 그분 귀찮아서 그런 거너 <웃음> 이거 TV 나왔던 건데 너 괜찮겠어? 아 TV야? 그분 팬들도 계실 텐데 우와 맛있겠다 <웃음> 자 이렇게 오징어 다리 넣었으면 자 여기다가 이제 소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안을 싹 채웠으면은 메꿔줘야 됩니다 앞에를 자. 울고 있어 아우. 그렇게. 우와. 좋아. <웃음> 으씨. 뭐야 소면 <웃음> 꼬 고챙이를 이렇게 끼워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징어순회 하나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것도 똑같이 밀가루 한번 이렇게 넣고 어때? 클럽 좀 많이 다니게 생겼지. 아니. <웃음> 어디 클럽을 다녔을까? 홍대에서 나 이렇게 맨날 떡춤추고 있었는데? 아, 개시를 어디서 본것 같아. <웃음> 난 마무리로 딱 귀때기 잡아버리고 다시 오징어 다리 하나 이렇게 쏙 넣어주고 한치야. 대자뷰인데 <웃음> 이거, 대자뷰 <데자비? 웃음> <웃음> 자, 똑같이 이렇게 딱 넣어주고 젓가락으로 쑤셔줄게요. 오징어 다리를 하나 안 넣어봐야겠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에는 오징어 다리를 안 넣고 소울함만 한번 채워볼게요. 또 오징어 다리라고 했어. <웃음> 오, 야, 이제 막 채워지는 느낌인데 은혜야? 저두개 다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또그 셰프님 무시 아니야? <웃음> 아니 그거 오징어 먹고 요거 한 치잖아 다를 수 있지 자 여러분 이렇게 3개 있으면은 요거 바로 한번 져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찜기에 물을 바로 받아줄게요 찜기에 그리고 바로 호수야 탁쳐. 자, 이제 찜기를 들고 가스번에 바로. 네. 그리고 바로 불이야. 불이야. 자, 여러분 이제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줄게요. 잠시만. 라가리 봉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데패졌으면은 이제 요거를 싹 해서 한번 올려 볼게요. 너 오징어 순대 좋아해? 아니. <웃음> 입자. 됐어? 응. 아, 밑에 새는 아니, 아니,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죄다 어. 하나로. 오! 그거 하나도 이렇게? 와! 응. 야, 그림 어때? 멋지다. 멋져? 어, 아, 비켜. 바바바바밤자. <웃음> <웃음> 아, 빠바바바바바. 아, 더워서 짜증난다 <웃음> 자, 여러분. 대충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쪄주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15분 쪄줄게요. 나당나당. 오빠, 저거 넣은 다음에, 다리. 아, 맞다. 깜빡할 뻔 했어. 요 다리요. 깍두기로 하나 넣어줄게요. 이거 은혜꺼. 닫아버려. 자, 여러분. 원래 15분 정도 하면 되는데, 밖에 바람이 많이 부들어가지고 잘안 끌어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자, 바로 열어볼게요. 열어봐서 오, 됐지? 통통한데? 오! 자, 바로 턴오프. 너왜 아가리 안불러아 왜냐면 제템 신경쓰여가지고. 야, 상만 떨어지나, 너? 내려가. 저 고양이야? 오. 어때? 로추 같아 <웃음> 그럴 때는 그냥 고추라고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로추는 어디야? 여기 <웃음> 아이씨 자 여러분 나머지 두 개도 올려버서와 지금 굉장히 통통하게 잘 익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바로 셀수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따뜻한 상태에서 썰면요 이게 다 뭉그러지기 때문에 상온에서 15분 정도 후에 또 해줘야 되는 굉장히 귀찮은 요리입니다 오징어 순대 여러분 아바이마을 가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5분 뒤에 다시 썰어볼게요 아 맞다 맞다 은혜 그럼 이거 먹고 있자 자 여러분 이거 소금 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맛 한번 볼게요 초베라 <목소리> 음, 간다맞춰지고 너무 맛있죠 한번 먹어봐 더워가지고 입맛이 완전 음, 떨어졌어 땡큐 15분째 났습니다 바로 썰어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제일 큰거 먼저 썰어볼게요 오! 오! 자러분 지금 단면적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잘된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기도 색깔이 다 익은 색깔이에요 이제 여기서 안 터지게 하는 게 중요해 맞지? 자! 귀가 지금 좀 걸거쳐요 그래서 귀요거딱 잘라가지고 바로 초흡해라 <웃음> 자 반대 쪽에도 라삭 사무라이 라삭 라삭 라삭 라삭 아 빨리 써도 되네 다리 쪽이다 오네요. 어, 빠진다 그런 말 하지마 무조건 잘된 것만 찍어 알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웃음> 어차피성문이 편집 안해안돼안돼지 나오고 있어 어, 어 잠깐만 다시 들어가 들어가 야나 요리 잘한다 안익었어안해 이거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안 익은거야 불이 너무 약해서 가지고요. 끄트머리는 안할게요 얘는 이었어요 맞지? 이렇게 아 그렇지 디스플레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치 순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다 자 여러분 처음 썰었던 거예요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엄청 간장 잘한 전 냄새 나자 먹어봐요 아바이 그 자리에 한칸 있나? 진짜 성공해 이거 저랑 은혜랑 밥 먹은 지 별로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 배불렀는데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가짜 배고픔이 올라와 난 허기죠 이 한치도 엄청 두꺼워가지고 잘 으스러지고 안에 간이랑 고추가 너무 잘 잡아요 지금 맛있는 거를 여러분 또 이런 건 꼬다리가 맛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한치 꼬다리 초베르 야!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왜잘 익었어? 잠시만, 너무 자존심 상해서 하나만 뭐 물어볼게. 혹시나 진짜 유능한 셰프님이 이거를 만들어서 너한테 지금 먹어보라고 했어어거 치즈래? 트루트루. 음! 맛있잖아! 맛있지? 진짜 맛있다고! 어때? 좀만 더. 치즈면 맛있어. 얘를 한번더 가가지고 조리를 하면은. 음. 자, 그럼 전거 그 마지막으로 요 다리 들어간 거 있죠? 유명하신 셰프님이 또 다리 통째로 넣으면 식감 굉장히 좋다고 랬어요 자, 그럼 요 다리 안에 통으로 들어간 거 바로 마무리할게요. 초베르! 음. 어, 또 셰프님? 셰프님 진짜 존경해요 근데 이거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좀덜 익었어요 진이지만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안 익어서 그런데 식감은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한치가 시즌인데 한치 잡아가지고 버터구이 이런 거 많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속 넣어가지고 순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싸잖아요 그럼 굉장히 맛있게 가족들이다 어우러져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치 많이 잡으러 가세요 팡용. 끝났어 너 먹을 거야? 어 <웃음>